김포에 살고 있는 가 신내림 백마장건 지어진다. 지현입니다. 네. 오, 오늘 어디 갔다 오셨나 봐요. 아, 오늘 또 저기 뭐야 손님 일하고 왔어요. 아, 손님이라고 왔어요. 응. 손님이라고요? 응, 너무 너무 잘 돼서 요즘 하이텐션이 좋아요. <웃음> 일이 너무 너무 잘돼서 아,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신가 봐. 음, <웃음> 오늘 좀 좋으신가? 진짜 귀신이셨던 분이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분이 깨끗하게 아주 알콜도 끊고 하, 하루아침에 그렇게 끊냐? 신기해. 알코올을 끊을 수 있어요? 몇십 년 알코올을 오. 귀신이 씌워서 먹은 거니까 저도 좀 끊고 싶은데 피디님은 아, <웃음> 그걸 먹어야 좀숨 쉬지 않을까? <웃음> <웃음> 저도 울고 쉬고 잘안 끊기더라고요 아, 귀신병이 아니잖아, 사람병이잖아 <웃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람들이 좀 요즘에 화두에 오른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화두에? 네. 요 아니면 진짜인데. <웃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쵸? 웃음>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 그렇지 <웃음> 그렇지 화두는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네. 할게요. <웃음> <웃음> 이분은 뭔가 그게 있다. 그 인맥줄이라고 봐야 되나? 음. 자기와 노력의 성과에 비해서 인맥이 조금 좋아. 오. 그치? 성실하게 뭔가 열심히 하기는 했어. 뭐 그때 그때 당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한 거에 비해 인맥이 좀 높아. 뭐 가진 자질도 낮은 게 아니고 좀 높은 데 시작했는데 인맥줄이 자기보다 높았다. 오. 뭔가 서, 라인을 잘 탔다, 오. 줄을 잘 탔다. 오, 그러니까 내가 막그 사람의 비밀을 알았다. 음. 그래서 내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무언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 영화에 나올 법한. 오, 그 정도로 좋아요? 뭐뭐 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가진 거에 비해서 이제 줄이 좋았다는 거지. <웃음> 그리고 줄이 이 사람 인생에는 뭔가 이 뭐라 되면은 길이 많았거든. 네. 이로갈뭐 사업가로 갈까, 어, 어, 뭐 네. 약간 뭐 정치 쪽으로 갈까, 뭐또뭐 뭐, 아무튼 이런 줄이 많았다고 금전으로만 갈까, 뭐, 이렇게 네. 봤을 때는, 네. 길었는데, 뭔가, 이게, 이게 연결고리가 어. 좋았다. 잘 줄을 섰다. 어, 어 줄도 잘 섰고, 핵심적으로 잘 네. 빠져나갔다. 어.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귀인이 많았던 것 같아. 귀인이요? 머리, 그니까, 성실하기는 해, 이 남자가. 네. 성실하기는 한데, 네. 조금 입에, 입이 가볍고, 음. 실수가 많은데, 네. 어, 요거를, 요거를 조금 뭐라 해야 되냐면 핵심을 좀 잡고 있다고 볼까? 아유 진짜 좀 광범위해 나이를 나이가 많아서인가 봐. 어, 맞아. 살아온 인생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뭔가 화려했고 음. 알짜였고 네. 뭔가 많이 획득했다고 얘기하는 되게 애매모호하게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 사람.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이 남자를 보면 인맥이 좋은데. 남 인맥 성격은 어. 어때요 이거? 성격은, 지밖에 몰라요. <웃음> 아, 근데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되나? 아휴... 이분은, <웃음> 이분은. 저, 이분은 조금 자기밖에 모르세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꼰대다, 어허허. 꼬장꼬장하다, 에, 이, 어, 강약? 약강? 아, 그런 성격이에요 조금 나쁘게, 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비굴하다. <웃음> <웃음> 그런 면모가 있다. 네네네네. 그래서 강한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좀 강한 면모가 있어서 아... 보는 면에 따라서 팬도 있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반반이에요. 음... 이 사람을 뭐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네.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나쁘게 나오는 느낌이 정치인인데 오, 뭐. 그치?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이게 반전 반전적이 어. 보여지는 모습하고 자기 실제 성격하고 조금 반대적으로 보여지는데 어. 조금 하면서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강한 어떤 왕이 나를 보고 있을 때말 조심을 하고 조금 내가 하대한다고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좀 말을 조금 쉽게 던질 수 있는 의도적이지 않게 남한테 상처를 줄수 있는 음. 어? 그러니까. 촉하게 굴어서 악의적으로 상처를 준다기 보다, 네. 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 너가 그렇게 힘들었니? 아, 야, 미안하다. 야, 난 몰랐다. 아, 네. 이런, 이런, 자식한테 상처주는 아. 그런 분. 그래서 이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조금 눈물 짓는. 아. 근데, 어, 바, 봤을 때는 인맥, 인맥쪽이 한금줄이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 뭐, 자식, 아니면 자기 밑에 사람한테 조금 함부로 할수 있다. 올해는 어때요, 이분? 올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뭐뭐 아... 뭐 반대파 뭐 영원한 팬이 있고 음... 영원한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여기선 욕하고 여기선 칭찬하고 여기선 욕하고 여기선 칭찬하고 그래서 근데 조금 어, 나이가 들면서 조금 조금 밉상이야. 어떤 면이? 그냥 입이지 뭐. 아...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젊은 날에는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왜 이렇게? 할머니가 돼 가잖아 할아버지가 돼가 할아버지가 돼가 할머니가 돼 가든 이, 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뭐고 입이 양기로 찬다고 조금 말실수 할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입으로 푼다는 거지 몸이 안 되니까 입으로 풀수 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한테 조금 상처 주거나 음. 실수 줄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그때뿐이에요 뭐 구설이 있어도 그때뿐 뭐 지금도 현존하게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때뿐이고 자기 건강을 무지하게 챙겨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자기가 요만큼만 아빠도 조선팔도가 난리 나요. 아, 진짜로? 음, 자기 건강에서 조금 유달라게 생각을 하고 오래 살고 싶은, 약간 뱀 같으신 분? 이분은 어떤 뭔가 뭐뭘할때 뭐 행동이나 뭐 말을 할때 뭔가 좀 신중히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인가요? <웃음> 만약에 이 사람이 무역 뭐 나라에 대한 큰 거는 했을 때 신중하고 음, 자기 어떤 자기가 그냥 뭐 그냥 별거 아닌 자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좀 정신병 같은 정신병 <웃음> 같은 느낌도 있고 음. 그냥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다 네. 그냥 가, 뭔가 조금 어, 법, 법안에 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잘 지키고, 사적으로 볼 때는 조금 가볍고,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성격이에요. 뭐, 뭐, 근데 이 나이 먹고 이런 사람한테 이걸 뭐 어떻게 고치라 그래? 못 고치지. 뭘 <웃음> 어떻게 해? <웃음> 이분 왜 가져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 선생님,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웃음> 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웃음> 누군지 몰랐어요. <웃음> 대통령은 알아요. 아, 저도 알아요. <웃음> 저도 대통령은 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음. 한덕수 국무총리라고 있는데. 한덕수? 네. 한덕수? 네. 제가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덕수 네. 국무총리. 아, 근데 이, 이 나이에도 국무총리를 해요? 뭐, 이 사람 많음이죠 그렇게 생겼어요.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꼬장꼬장하게 생기신 분은 맞아요. 타조상이네, 타조상. <웃음> 타조상, 타조상도 있네요. <웃음> 타조 닮았잖아요. 음, 네. 어, 약간 네. 말년에 대우를 좀못 받아요. 아, 이분이요? 음, 아. 그니까 왜 자기가 여태까지 젊어서 행실한 것보다는 네. 어, 점점점 조금 끝이 흐려지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냥 권위가 있고 자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대우를 하지. 네. 그냥 조금 모른척하고 피해요. 아, 아 진짜요? 어, 이분은 그렇게 남한테 존중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골수 편인 유지한다고 음... 보고 그냥 말려내는 그냥 조금 쓸쓸하다. 그냥 뭐 밖에서 자기가 워낙 인맥줄이 좋고 깔아온 게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는데 사람들이 그리 반기지 않아요. 아, 뭐 그냥 진짜? 그러려니 하는데. 이분 왜 가지 않냐면 이분 사실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정권이 바뀌면서 음. 48대 국무총리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음. 네, 정권이 바뀌면서 국무총리가 이제 그, 그, 그 라인인 가요 라인? 맞아요. 그 라인이에요. 그래서 음.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인맥이 좀 좋게 왔어요, 이분이. 근데 문제가 이번에 터졌어요. 음. 이번에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이태원 사고가 있었는데 아, 아. 거기에 이제 외신 브리핑을 했어요, 이분이. 음.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 통역 장비에 아. 통역 장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막 그렇게 막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뭐 농담으로 아이 통역 그 뭐지 누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음. 도대체 이거의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시간이 좀 갔는데 통역 장비가 잘못됐잖아요. 음. 그래서 이 통역 장비가 잘못된 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라뭐 이상한 농담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 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아, 진... 이거 말고도 뭐, 뭐 월드시리즈에 비례해서 뭐 야구에 비례해서도 뭐 이상한 농담을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분이. 진중하지 않았구나. 네, 굳이 안 해도 그... 너무 지금 다 슬픔에 잠기고, 음. 그온 국민이 지금 애도를 하는 기간에, 국무총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태에서 정말로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 명이 죽었다. 음. 어떻게 이렇게 됐다라고만, 그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재난. 네네네. 참사 이렇게 가볍게, 그러니까 가볍다기보다는 네. 조금 그냥 그런 누가 몇 명이 죽었다 인재 사고로만 쳤던 것 같지 어...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볼 때 원인과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그걸 브리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확인했다기보다는 보고 받은 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생겼던 것 같아. 이분이 뭐 추후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해야지. 근데 그게 뭐 진심으로 한 걸까? 일단은 무조건 자, 사과에 대한 거는 진심이죠. 왜냐면 하 자기가 실수를 했고 욕을 먹을 거고, 그리고 이 대통령 얼굴에 먹지을 해버린 거고, 나라에 먹지을 해버린 것 때문에 사과는 진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해서 잘못했다기 보단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거겠지. 그잖아. 렇 우리가 애들도 딱 잘못해서 때리면 뭘뭐 잘못했는지 아나?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지. 그 그런 개념이다.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거보다 그냥 자기 말 실수에 대한 잘못. 사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저도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정부는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음. 그 와중에 이 일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음흠.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 정권이 그 인기까지 끝까지 갈수 있을까 뭐 이런 음. 사, 사소한 사, 사고가 사건사고가 진짜 많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네 그쵸 그렇죠. 음. 선생님 선생님 이제 실령님의 그그 의견? 의견을 물어볼건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간대요. 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실 2년차 넘어가면서 3년차에 자꾸 위기가 넘어오지만 그때마다 뭔가를 위기를 넘긴다 이거지. 음. 그렇잖아. 음. 탄핵이 쉽나? 말 그쵸. 그대로? 그렇잖아. 뭐그 앞전에는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빼도 박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쵸. 대리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상태는 대리정치는 아니거든요. 음. 음. 그리고 사실상 뭐 이거를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코로나에 뭐 지원금에 사실 할도리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 어떤 대통령이 가도 참맞을이 상황이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한다기보다 나라에 대한 인지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말만 많고 탈도 많고 막 그런다 어쩐다막 구설이 있어도 윤석열이가 또 중간에 잘하는 게 하나 나와요. 나라를 위해서 잘하는 게 하나 나와. 응? 그렇기 때문에 고개도 무마가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님은 뭔가 위기를 넘기시는 분이야 음... 위기까지 목구멍까지 차도 운이 조금 따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잘리지는 않아 아... 그러나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또 4년차부터 또 구설이 또 들어오지 아, 체육이나나 네. 또 구설이 들어오고 또 구설이 끝은 없다 아유 진짜 구설이 진짜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 그, 이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인기를 다 해요. 뭐 같이 끝날 거 아니야, 인기가. 그러면은 갈릴 거 같은데. 아. 내가 보기에는 한덕수 씨가 운을 조금 다 했다. 말년복이 조금 없다. 운명이 다 했다는 게 아니라 운을 좀다 했고, 뭐 병행, 병세로 네네. 핑계를 대서 한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기가 뭐 자진. 뭐 음, 또는 음. 뭐 이렇게 밀려났다기보다 자기가 그냥 이렇게 퇴소하는 식으로 음. 간다고 보고 올해 내년에서 내년 올해 내년 내년 중반까지는 가도 올해 내년에 내후년 중반까지는 가도 음. 임기를 다 채운다고 볼 수는 없다. 추후에 그럼 정치 활동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음. 뭐 그냥 뭐아름 말은 뭐, 뭐 명예 뭐 하겠죠 명예 이사직 같은 걸로 뭐, 하겠지. 원래 근데 나가도 국현을 있지 않아요? 건잘 모르겠어요. 어, 조금, 저도 모르는데, 아마 그쪽 금방... 왜냐면 자기 그 명예가 있고 자기 그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네. 놓치는 않아요. 근데 음. 어, 자기가 조금 총대를 메고 구설이 많을 때 네. 자기가 그랬다 이러고 어. 나갈 수 있고 뭐 윤석열을 지키겠지만 뒤에 이제 모략이 있겠죠. 음. <웃음> <웃음> 그런 게 있겠지. 이분 이렇게 지금 말실수 한번 했는데 음. 그 임기 동안 또 다른 실수를 또 할까요? 아이뭐 개보론 남줘요. 또 하지. <웃음> 또 해요. 왜냐면 이 남자는 아기가 없잖아. 그냥 자기 꼰대 같은 성품에 그 입장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꼬투리 잡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거지 이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거를 쫙 듣고 있다가 저건 말실수다라고 사람들이 이, 남자, 이 남자를 낚으려고 확 낚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말버릇을 입 다물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요. 근데 입을 다물질 않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을 했지만 실수다! 라고 나오는 거지. 아마 새로운 다른 분이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씨가 자기 구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구설도 지치고 와이프 구설도 지치는데 이분까지 안고 갈까? 절대? 하나라도 아웃시키자. 알겠습니다. 마누라 아웃시킬 순 없잖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